안녕하세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부산도 드디어 10억 아파트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정 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던 대표적인 단지가 남천동 3익피치였죠 여기가 10억 2천만원 이미 10억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또 밑에 대표적으로 나와있는 단지가 마린시티 10억 7 668만원 좋은데 롯데캐슬스타도 10억을 초과했는데 어, 여기 살펴보니까 예, 이미 국토부에 이제 실거래 신고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마린시티자이 전용 80제곱미터가 10억 7,668만원 이게 11월달에는 8억 5,668만원이던게 무려 얼마가 뜬겁니까? 한달 사이에 이런 신고가가 이미 깨어지고 1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어, 아까, 요, 마린시티자이가, 어, 수영망과 해운대 바다 등 바다 조망권을 갖춘 데다가, 전철 2호선 동백역과도 가까운 역세권이기도 해서, 어, 이렇게 바닷가 라인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로 급부상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올 9월에 중공 예정인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 84제곱미터죠. 요것도 이미 지난 10월에, 10억 2910만원을 돌파를 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곧 해운대구 고요 어, 수영구에는 대표적인 또 아파트가 나, 아까 삼입빛이 84제곱미터가 10억 2천만원에 12월 25일 날 요게 실거래 돼있더라고요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11월 초에 7억대 이던게 어, 이렇게 불과 뭐몇 달입니까 불가 한두 달 사이에 3억 이상 몸값이 뛰었죠. 아이고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평당 이제 3천만원 선을 넘어섰는데 이게 부산에서 지은 지 40년이 넘은 이런 구축이 평당 3천을 넘은 거는 처음이네요. 아마 부산이 생긴 이래로 처음인가 싶습니다. 이건 이 아파트 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겠죠. 그리고 아직 10억에 입성은 못했지만 대오마리나 1차, 해운대자이 2차 이런 것들도 거의 8억 중반대에서 곧 이제 10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아랫단 밴드에 이렇게 입지를 해가 있습니다 이런걸 보면 이미 또 해운대 LCT는 평당 4천을 이미 넘겼고 그중에 75평 짜리는 무려 매매가가 30억 9 7 0 0만원에 매매가 되면서 이제 부산도 40억 아파트 시대를 뭐 열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여기 짧게 이제 왜 이런가를 점검을 해놓은 거는 이게 정부가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 15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대출을 전면 금지를 했죠. 그죠? 그러다 죠그 보니 서울에 있는 그 부동자금들이 뭐 굳이 규제를 심하게 하는데 그 안에서 나는 꿋꿋이 버티면서 이 안에서만 투자할래 이런 분들이 또 계시겠죠 그런가 하면 또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비규제 지역인데 아직 갈 곳이 남은 그런 대체지역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부산까지도 혹시 연결돼가 오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어. 10억 이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죠? 우리가 이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을 돈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고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 싶어서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아파트 땅뭐 분양권 뭐 상가 이런 걸 죄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그 현금을 너무 소중해서 장롱에 꽁꽁 그냥 넣어서 들고 계시면서 10년을 보낸 거 하고 그 화폐를 가지고 다른 부동산으로 바꾸는 거죠 땅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이렇게 실물 자산으로 바꾸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10년이 지난 세월하고 10년 뒤에 결과가 어떨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간단한 답입니다 뭐갈 곳이 없어서 지금 많은 부동자금이 쌓여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또 이렇게 다 몰려와서 가격을 더 심하게 끌어올리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 부동자금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건가 그걸 챙겨봐야 되는데 이제 같은 부산 안에서 움직인다 해도 어떤 아파트는 10억 클럽에 가가 있지만 어떤 아파트는 똑같은 평형이 1억 5천만 원도 안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10억은 커녕. 어, 그러다 보니 어, 내 자금에 맞춰서 투자는 하되 향후에 갈만한 아주 견고한 검증된 그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부산도 이렇게 10억을 돌파했다는 이런 기사를 어, 접하기가 쉽지 않은 기사입니다. 부산일보의 박태우 기자님이 이 기사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연 가지고 계신 집은 향후에 얼마까지 갈 그런 단지의 집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짝 점검해 보시면 도움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신문에 난 오늘의 관심 뉴스로 가지고 오늘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